네 안녕하세요. 금일 AWS 커뮤니티 데이 뉴비트랙의 발표를 맡은 우수연입니다. 음, AWS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어려워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안을 위한 AWS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30분 동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KTDS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팀에서 KT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미디어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현재 음, 학업과 회사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구글 디벨로퍼 스튜던트 클럽이라는 GDSC, 숭실 개발자 커뮤니티의 리드를 맡고 있고요. AWS 한국 사용자 그룹에서 AUSG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데 사실은 백엔드 개발자이고요. 특히 데이터에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딥러닝 공부에 좀 빠져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클라우드가 뭘까요? 이제 사실 개발자가 아니고 IT 직군에 있지 않더라도 모두가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알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추상적이고 범위도 넓어서 당장에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라 하면 쉽게 정답을 말하기 힘든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굳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저는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AWS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고 리소스를 생성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인데요. 거창하게 인프라 설계, 네트워크 설계 이런 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마주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션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이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과 플로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는 VPC부터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제 방화방 역할을 하는 NACL과 이제 시큐리티 그룹까지 이 전반적인 AWS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개념과 플로어에 대해서 한번 어,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을 했을 때그 내에 있는 프라이빗 인스턴스의 인터넷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AWS에서 네트워크라 하면 사실 VPC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2009년에 AWS는 Virtual Private Cloud라는 VPC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VPC는 AWS 계정 전용의 가상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요. 어뭐좀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가 불리는 나만의 사설 데이터 센터인 거죠. 그림에서 볼수 볼 있듯이 VPC는 이제 리전에 종속적입니다. 뭐 하나의 리전에 여러 개의 VPC를 만들 수 있는데요. 어, 계정당 지원 가능한 VPC 개수의 한도가 있으니까 이를 사전에 미리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하나의 VPC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다중 VPC를 구성하거나 복수 계정을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혼자 프로젝트를 하거나 작은 규모의 팀이 소규모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때는 단일 VPC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개념을 다룰 거기 때문에 단일 VPC 기준으로 네트워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VPC, 그러니까 이 가상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IP 범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AWS에서는 사이다 라고 불리는 이 CIDR 표현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72.16.0.0.16 이 마스킹 값을 16으로 하는 이 표현식을 보면 앞에 16비트는 고정이고 뒤에 16비트가 변경 가능한 IP 대역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172.16.0.0에서부터 172.16.225.225까지의 이에 16승계의 IP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 즉 IP 범위를 지정해서 VPC를 생성했다면 이 다음엔 이제 VPC 내부에 서브넷을 생성할 차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브넷은 어벨리빌리티 존에 종속적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의 경우 A, B, C, D 4개의 어벨리빌리티 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브넷은 어벨리빌리티 존에 종속적이라고 했으므로 그림에서처럼 4개의 각각의 어벨리빌리티 존에 디폴트 서브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의 어벨리빌리티 존에 여러 개의 서브넷을 구성하는 구상,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PC를 생성하면 또 자동으로 디폴트 라우팅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경로를 지정하는 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생성되는 이 라우팅 테이블은 VPC 내의 모든 리소스들에 대해서 통신을 허용하는 그런 로컬 경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서브넷은 하나의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디폴트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이 돼서 서로 모든 VPC 내의 모든 인스턴스가 서로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당연히 추가로 라우팅 테이블에 생성해서 명시적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면 은다 VPC 내에서는 통신이 되지만 프라이빗 IP 주소를 가진 프라이빗 대역이기 때문에 이 외부 인터넷과는 통신을 할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VPC 서버넷에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수 없는 네,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인터넷 통신을 위해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의 인스턴스와 인터넷 간의 통신을 허용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림에서처럼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에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액세스류를 포함을 하면 해당 서브넷은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물론 서브넷 안에 인스턴스가 인터넷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퍼블릭 IP 또는 엘라스틱 IP를 할당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서브넷을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하고요. 인터넷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없는 그런 서브넷을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프리티어 구조를 예로 들자면 인터넷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웹 서버는 퍼블릭 서브넷에 넣고 와프나 DB 서버, 뭐 혹은 배치, 배치 처리를 위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 리소스보다 프라이빗 리소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프라이빗 서버넷을 4배 정도 크게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전에는 슬래시 24 대역으로 서버넷팅 해서 서버넷을 구성하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은 IP 주수가 8비트로 끊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슬래시 24 대역으로 서버넷팅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인스턴스의 IP를 하나하나 관리하지 않는 게 추세예요. 뭐 오토스케일링 등으로 IP도 유연하게 관리를 하고 리소스도 유연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서버넷을 구성하는 게 베스트 프렉티스라고볼수 있습니다. 네, VPC에서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통신을 제어할 방압의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네, 네트워크 어세스 컨트롤리스트라는 NACL이라고도 부르죠. 네트워크 a c l 과 시큐리티 그룹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ACL은 서브넷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요. 시큐리티 그룹은 인스턴스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통신의 경우 이제 이 네트워크 ACL과 시큐리티 그룹을 모두 거치게 되고요. 내부 통신은 시큐리티 그룹만 거치면서 통신이 되는 거죠. 둘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및 디나이 규칙을 둘다 적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한 규칙의 순서에 따라서 정책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큐리티 그룹의 경우에는 모두 d e n 상태에서 액세스 규칙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순서와 상관없이 제가 적용, 제가 추가한 그런 룰 모두 한 번에 적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ACL은 스테이트리스 방식이고요. 시큐리티 그룹은 스테이트풀 방식이라는 게. 이 둘의 주요 차이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AWS를 처음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콘솔에서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면 얘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네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AWS 계정에는 디폴트 VPC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availability 존마다 디폴트 서브넷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블서 서브넷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 서브넷은 또디폴트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고 그 라우팅 테이블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을 때 만들 때뭐 특정 VPC나 뭐 서브넷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퍼블릭 서브넷에 기본적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런칭할 때 계속 이렇게 모든 리소스를 퍼블릭하게 둘 수는 없겠죠. 보안을 고려하고 또뭐 추후에 확장성도 고려하고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하는 유연성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들을 만들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리소스들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에 이렇게 외부에서 어떻게 액세스를 할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발표에서 이게 메인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였는데 VPC를 포함해서 AWS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개념과 플로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토론이 좀 길어졌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부에서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뭐 EC2나 RDS 등의 플라이비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스청 호스트와 SSH 터널링을 통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때 NAT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AWS 시스템 매니저라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VPN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이세 가지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배수청 호스트와 SSH 터널링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아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설명할 때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려면 퍼블릭 IP 또는 e l a s i p 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는 프라이빗 IP만 가지고 있죠. 인터넷 액세스를 위해서 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인스턴스에게 퍼블릭 IP를 부여해주자니 비용도 돈도 나가지만 이제 당연히 보안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프라이빗 서브넷을 뭐 만든 이유도 없고 이렇게 vpc 를 사용하는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거죠. 네, 이때 b 스 s 호스트라는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b e s t h o 라는 거는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를 하면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프록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b e s t h o s 로 SSH 접속을 하면 얘가 SSH 터널링을 통해서 각 VPC 내 서버들에게 프라이빗 IP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통로가 구성도에서 보면 은베스정 호스트 하나이기 때문에 베스점 호스트에 각종 뭐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로그 관리를 함으로써 중앙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러한 구조에서는 프라이빗 인스턴스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펜던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소프트웨어 혹은 OS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NAT 인스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NAT 즉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NAT 인스턴스는 베스천 호스트와 마찬가지로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프라이빗 인스턴스의 모든 인터넷 요청은 이 나트 인스턴스로 이동을 하고 이 나트가 해당 트래픽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달을 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네트 인스턴스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병목 현상에좀 취약하고 얘가 죽으면은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 내에 모든 인스턴스가 뭐 인터넷 액세스가 끊기게 되는거죠. 뭐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오토스킬링 그룹에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키텍처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AWS는 NAT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제이 거를 권장합니다. 이제 NAT 인스턴스가 말 그대로 EC2 서비스였다면 NAT 게이트웨이는 AWS 서비스입니다. 이 NAT 게이트웨이는 각어베리러리티 존에 이중화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고가용성을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이 나트 인스턴스가 단순히 그냥 이 인스턴스였다면 얘는 나트 트래픽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수한 그런 성능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AWS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 관리자가 좀 관리하기 에 운영 측면에서도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베스턴 호스트와 NAT 게이트웨이를 함께 구성을 해서 뭐 로그인은 베스턴 호스트로 이렇게 인바운드 접속을 하고 인터넷 액세스는 NAT 게이트웨이로 통신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기 있는 방법이지만 얘도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베스턴 호스트를 위한 인스턴스를 따로 만들고 이 SSH 통신을 위해서 TPR을 따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뭐 담당자가 여러 명이면 이 인스턴스 내에서 유저 관리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구성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저는 이제 시큐리티 그룹 언더바 베스천이라는 그런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어서 SSH를 허용할 수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좀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AWS 시스템 매니저, 즉 SSM의 세션 매니저를 사용하면 이 귀찮음을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AWS 시스템 매니저에서는 서버에 로그인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원격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구성도만 봐도 아까 베스톤 호스트를 이용했을 때보다 조금 간단해졌죠. 이 SSM의 세션 관리자를 사용하면은 인바운드 포트를 열거나 SSH 키를 관리할 필요 없이 프라이빗 인스턴스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얘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키페어를 만들 필요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큐리티 그룹에 룰을 따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음뭐 SSH 포트를 외부에 오픈시켜 놓을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인바운드 포텔을 닫아도 SSH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내부적으로 SSH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의 장점이고요. 인증은 AWS 크리덴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AM, AWS IAM을 이용하면 아까 고민했던 인스턴스에서 이제 수동으로 유저들을, 유저들을 관리하고 뭐 그래야 되는 귀찮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SM의 세션 매니저가 접근 제어 솔루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이 인스턴스, 액세스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추적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S3 버킷에서 관리하는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v p n 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이용하면 이 프라이빗 서버넷 인스턴스에 뭐 SSH 또는 뭐 RDP 접근만 가능하, 가능하죠. 가능 근데 이제 직접 내가 이 프라이빗 인스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돌리고 뭐 웹에 접속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VP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일정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면 VPN 구성을 잘 하지 않기도 하고 뭐 VPN 구성을 할 정도면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이 대상 청자의 바운더리에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VPC 내 인스턴스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VPN이라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AWS에서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VPN은 Virtual Private n 의 약자로 인터넷과 암호화된 터널을 이용해서 이제 두개 이상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사이에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통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클라이언트가 마치 VPC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VPC 네트워크 안에 같이 있는 호스트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AWS에서는 AWS 클라이언트 VPN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AWS, AWS에서 관리를 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이고요. VPN 서버를 직접 뭐 퍼블릭 서버넷에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되면 서버 인증서도 직접 제가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 패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아무튼 관리 측면에서 번거롭습니다. VPN 서버가 퍼블릭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보안상 취약점으로 이제 뭐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AWS 클라이언트 VP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VPN 서버는 숨겨져 있고요 대신에 VPN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엔드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뭐 서버 인증서 또한 AWS Certificate Manager 즉 ACM에 업로드 해놓고 참조하도록 되게 간단하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pn을 통해서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vpc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vpc에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vpn 클라이언트가 할당받을 IP 대역을 이제 CIDR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최소 크기는 플래시 뭐 22입니다 그래서 vpn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졌으면 얘를 이제 저희가 연결하고 싶은 서브넷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서브넷에 VP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원래 이제 이렇게 직접 구성을 할 때는 각각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에 이제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VPC에 접속할 수 있는 VPC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액세스 권한과 그런 룰을 추가를 해줘야 되지만 그거 앞서서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성도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클라이언트에서 VPN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AWS VPN은 OpenVPN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OpenVPN을 지원하는 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n 클라이언트는 이제 SSL과 TLS를 통해서 443 포트로 vpn 엔드포인트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마치 외부에 있는 vpn 클라이언트가 vpc 내부에 존재하는 인스턴스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AWS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과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했을 때그 서브넷 내부의 인스턴스에 외부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다뤄봤는데 뭐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맞다 뭐 어떤, 게, 어떤 걸 굳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내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조직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네 비용 비용에 맞게 가장 어울리는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게 이제 저희의 몫이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다면 제 이메일이나 AWS 한국사용자그룹의 슬랙에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